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팔수 있는 겁니다. 고생이 있냐? 네? 공주로 또 있어? 아니요. 김포 가고 있어요. 왜? 처음에 첫 달에는 한 사람을 제2운전자에 넣어달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? 어. 근데 그 제2운전자 가 주소가 한강진도시에요. 뭐? 어. 거기 가보는 중이에요. 근데 면허증이 2014년도 거라그 사람 연락처는 없어? 없어요. 2 0 1 4 년도에 주소지라. 응. 네. 6년이 지났으니 살고 있을진 모르겠는데. 방문0년이면 그래도 응. 사는 데인데. 네. 뭐 거기 말고 이거 말곤 지금 뭐 해결책이 없으니까 좀 가봐야 좀. 형 여기서 지 공기 쓰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. 고생 아. 아. 네요네 아. 여기 참 아. 아. 아. 네네네 아.. 어떻게찍이 개새끼야 진짜, 갔지, 이거 개 진짜. 아, 진짜. 야, 이거, 야 여기 다 렌트카 가지다있냐 근데 렌트카가 엄청 많잖아요 주소 시고어 차는 어디서 시리고 월세 살면서 렌트카를 주나 있는지 다 미스도 사는구나 뭐리스인지 렌트인지 모르죠렌트다트 남은 어때? 번안 번니까 다 네, 네. 제이 아, 운전자 그 연락처도 안 받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해 갔어? 면허증 문찍거나 빌려 가고서 뭐몇 시간 있다가 면허증 사진 보내면서 제이 운전 넣어주세요. 그래서 그냥 받아만 놓고 말았다 그러더라고요. 일 처리를 하고 싶어 전화 그 인해 직원한테 전화 왔어. 네. 모레 뭐 지금 뭐 강남에서 뭐 아예 뭐 예. 모다고 네. 예. 그럼 내일 저녁 때까지 뭐 최대한 일찍 끝내달라는 거지? 네, 최대한 빨리요. 음... 네, 알았어네 음... 네, 네형이 새끼 왔어 빨리 와 진짜요? 응그 어, 세븐 편의점 건물로 들어갔어 어디요? 세븐 편의점 건물 시티 공개합니다 팔... 아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이렇게 잡아서 빼서? 네 알았어. 형형 형, 형.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냥. 그 아, 세븐패. 그 아까 저기 뭐야. 첫 번째 아. 건물 대우 대우마이비로 말씀하시는 거죠? 아니 너그 지하로 들어갔던 데 있지? 네. 가아을아형형 형, 잡지 마시고. 어. 걔몇 호로 가는 지만 봐주실래요? 제가 가서 경찰 불러서 아니 체포시켜버리게. 아 그래? 네. 200개 지금 일단 이중기차 시켰고. 네네. 어이 새끼, 그냥 뺏어버리면 아깝다. 아 그래요? 빨리 갈게요 그러면. 어 나봐. 네.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부려냈냐? 누가 오고 있는 거야? 위기가 한 50분 정도. 도착했... 소리야!